121.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이었던 1. 코린토 1장 23절. 그 치욕과 영광 속에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 주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모든 죄인을 구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더욱더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협력자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모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한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1티모테오 2장 6절 위대한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버리를 하여라, 루카 19장 13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긴장을 풀 여유가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구성원들에게만 주어진 과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일코린토 12장 27절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계명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지난 세월 동안에도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지난 2000년간 큰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매우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설 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의 기반이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선겁 많고 소심한 태도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기와 관대함이 넘쳐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상 황이 어떻든 간에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하느님 자녀로서 자신들이 받은 소명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계속 절실히 노력해야 합니다. 122.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향한 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직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직입니다. 내적 생활은 생명의 빵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직은 그런 내적 생활의 명확하고도 필연적인 외적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맛보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적 생활과 사도직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인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그분의 역할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인류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일종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활동이나 직업생활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추가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프스데이를 설립하신 그날 이후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네 일상의 일들을 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특별한 직업을 꾸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직과 같은 초자연적인 삶의 활력이 없으면 하느님의 자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응답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증거자로 온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넘치는 인성을 떠올리도록 분투해야 함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군. 미워하지 않고 기꺼이 이해하려고 하며 광신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려 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내보이며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군. 이렇게 말입니다.